안녕하세요 호용 PK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KT토커로서 다양한 KT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린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나마 KT토커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후기나 어떤 활동을 주로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KT토커로서 마지막 영상인 만큼 KT에서 이번에 새로 내온 Y 요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Y 무약정 플랜인데요. 요즘에 왜 데이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이런거 한편씩만 보더라도 그냥 데이터가 몇기가씩 휙휙 없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계산하고 쓰는 것보다 저는 그냥 만원 이만원씩 더 내고서 차라리 무제한을 쓰는게 낫다라는 주의예요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보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을 편입니다. 이번 이 Y 무약정 플랜이 좀 특별한 거는 일단 이름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약정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언제든지 원할 때 대약 해지 조건이나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바로 해지를 하고 가입하고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요금제를 살펴보자면 5G와 LTE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5G 같은 경우는 5만원, LTE 같은 경우는 4만원으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는요. 통신 3사 요금제별 데이터량을 구별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이에요. 합니다. 5G 같은 경우는요. 기본 200GB의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요 요금제에 따라서는 이 무제한 데이터가 5MB도 있고 1MB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4KB도 있는데 4KB는 사실 인스타그램 피드도 잘 로드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카톡만 하시는 분들이 아는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LTE 같은 경우는요. 100GB의 기본 데이터 제공에다가 똑같이 5MB 퍼 세컨드의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신규 가입 뿐만 아니라 이 요금제로 변경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둘 거기 때문에 꼭 가서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KT토커로서 활동을 해보면서 느꼈던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KT토커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었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KT토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은 그때라도 혹시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보려고 해요 우선 KT토커는 제가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해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던 서포터즈입니다 이게 원래는 다양한 이벤트나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초청을 받고 취재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단말기 리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기기를 이제 붙여주시면 그걸 며칠간 사용을 해보다가 그거에 리뷰 컨텐츠를 찍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 이런 컨텐츠만 만들고 그냥 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간중간 막 치킨을 보내주신다거나 뭐 선물 같은 것도 되게 보내주시고 플러스 그 플러스 그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가 핸드폰 요금이 이 KT 토커를 활동하는 동안에 계속 무상으로 제공이 돼요. 이게 또 짜잘하면서도 정말 크거든요. 가장 맥시멈 무제한 데이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10만원 상당의 요금제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KT의 고객이었지만 그거 이상으로 조금 더 충성심이 생기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이었어요 원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차씩 진행을 해 오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하게 돼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KT 토커가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컨텐츠의 양도 부담스럽지 않고 나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활동비도 받고 플래그십 단말기 하나를 줬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거를 받았었고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혜택이 많았었다 보니까 뭐 이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요금제 관련 소식도 조금 전해 드리고 제가 kt 토커로서 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